저는 지금 동탄 이신도시 끝자락 서연초를 찍고 가는 중입니다. 마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 특징이라면 이렇게 끝에 서연초중고가 딱 붙어 있는 것 아이들 있는 집은 선택지로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오른쪽으로 공원이 먼저 보이죠? 저 아래 살짝 너머에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딱 요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따 아래쪽은 걸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부 도로는 꽤 넓어서 약 5m가량 되고요. 양방향 차량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나저나 녹지가 참 인상적이죠. 구석구석 이런 완충 녹지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마을 전체가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역시 좀 이따 걸어서 확인시켜 드리죠. 아저 앞쪽으로는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네요. 신도시 단독마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겠죠. 다만 마을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면 그나마 낫겠습니다 여긴 마을 중앙 큰길 참 널찍하죠 나중에 여기 집들 다 들어차도 소통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다만 불법 주차 요건 사전에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요렇게 아파트 상가들에 둘러싸인 마을들이 늘상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정면에 보이는 저건 산이냐 숲이냐 공원이냐 이따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벌써 예쁜 집들이 꽤 들어서 아하 여긴 다가구스러운 모습도 살짝 보이네요 글쎄요 한번 요런게 들어와 버리면 점점 퍼지기 마련 마을 차원에서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저쪽 반대편 블록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도 예쁜 집들이 곳곳에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토지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저 앞쪽에는 큰 상가 건물도 보이네요 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지요 내부는 정말 당장이라도 들어와 싶을 만큼 정돈 잘 되어 있죠. 저 가로등 디자인도 어우, 마을 가운데 작은 유치원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 빨간 집 뒤쪽입니다. 자 내부는 이 정도면 됐고요. 동네도 한적한데 크게 한 바퀴 돌아볼까요? 양쪽으로 대형 아파트들이 많아서 길은 뭐 훌륭하죠. 이쪽엔 작은 성당도 보이고요. 요 오른쪽은 개발에서 쏙 빠진 시골 마을로 이어집니다. 역시 이동탄 기생호레 비같이 깔끔한 단지 내부에 속이 다 편안합니다 근데 상가들이 아파트 규모에 비해 좀 작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하긴 여기서 호수공원 메인 상권이 코앞이니까 뭐 그닥 무리는 없겠습니다 지금 요 왼쪽이 우리 단독마을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마을 안쪽을 이렇게 굽어 내려보는 형상이죠 가까운 쪽 필지들은 프라이버시 문제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나저나 좀 약간 심심하지 않나요? 큰 공원이라든지 개성있는 상권이라든지 요런게 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자 일단 걸어보면서 한번더 찬찬히 살펴보자 바로 이 큰길 건너서가 우리 단독 택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완경사에다가 향도 남향으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뒤에 쭉 둘러 있는 게 살짝 답답할 수도 있는 점이겠네요. 이 보시는 것처럼 LH가 붙여놓은 최초 편말이 아직도 꼽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이 부동산 편말들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필지가 꽤 많이 남은 모양입니다. 보시면 은 다른 단독 마을들하고는 달리 녹지가 굉장히 다채롭게 재밌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리도 있고요. 저쪽에는 저렇게 완충 녹지가 계단도 있어가지고 참 재밌습니다 야 이거 좀 보세요 동네 가운데 있는 조그만 공원 녹지인데요 마치 개인이 정성들여서 가꾼 앞마당 정원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해놨습니다 딱 단독 전용 택지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저 앞에가 어, 점포 겸용인데요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 마을 바로 앞쪽에 있는 녹지로 가는, 내려가는 길 입구인데요. 뭐 따로 녹지 시설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한쪽에 장지 2호 공원인데요. 지금 현 위치가 여기니까 우리 마을은 이쪽하고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로 올라가면 장지 1호 공원이 이어져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공원 내부는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이런 정자도 있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 수업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여기가 장지 1호 공원입니다 하, 간판도 멋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산책로가 아주 근사하게 잘돼 있네요 지금 여기는 동탄호수공원 자연&이 편한 세상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름도 기네요 지금 저쪽은 서현초중고가 있고요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해서 저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이쪽에 버스정장 인데요 뭐 물어보나 많아 다양한 버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도시 전원 마을 입니다 아파트 큰길 건너 단독 필지 이쪽에 작은 상가들이 좀 덜어 있고요아 지금 간혹 들리시나요 전투기가 이 위로 몇대 올라 다닙니다 간단하게 동네 입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여기서 요렇게 동탄 이 신도시의 경계 부분 이런데는 자칫 미개발지의 어수선한 풍경마저 함께 드러나곤 하는데요 마침 여기는 운 좋게도 요 녹지가 예쁘게 가려주는 모습 도로 오히려 안쪽 깊숙한 동네보다 빠져나오기 더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용인으로 향하는 23번 국지선 용구대로가 있고요 아래로는 오산으로 향하는 경기 동로가 딱 붙어 있으니까요. 또 마트, 병의원 같은 각종 인프라. 아시다시피 여기 동탄호수공원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마을에서 길게 잡아 c g v 까지는 불과 10분 2.5km 거리. 그 외에도 호재가 예쁘게 줄 서있기로 유명한 동탄. 가장 큰건 역시 GTX-A 노선이겠죠. 일단 이게 연결됐다 하면 서울 접근성. 정말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 동탄역까지의 거리 차로 약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흔한 신도시 전원마을 느낌 그대로 거기에 이동탄 프리미엄까지 고스란히 달라붙은 마을 일단 초중고가 모두 모여있는 점은 기특한 부분인데요 솔직히 여러 면에서 좀 나은 점도 있고 조금 덜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집이 온전히 홀로 서길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